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연약한 피조물이 되시자 사탄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까지도 십자가의 추구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을 정도로 끝에 다다른 사탄의 죄악을 통해 피조물들은 사탄의 사악함을 봅니다. 피조물들은 사랑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선택인지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뒤집어 쓰고 아담은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여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담은 죄를 이기고 부활 변화하여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상핀 바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말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일곱째 나팔대의 부활 변화로 계명의진실함이 증명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씻겨집니다. 하나님께 대해 거짓된 주장을 내세웠던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타시로다 하니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십자가를 통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피조물들에게 남아있는 범죄의 의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피조물들에게 숨겨진 범죄의 가능성이 소멸되면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완성됩니다. 피조물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면 창조주께서는 피조계에서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불못에 태우실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범죄자들과 범죄자들을 가두신 하데스를 불못에 태우시면 피조계에서 죄는 완전히 소멸되고 창조는 완성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피조물들을 죄에서 분리시켜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사랑과 공의를 친히 드러내십니다 두렵고 두려우신 전능자께서 힘이 아닌 눈물로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창조주께서 피조계에 나타내시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소이다. 영생은 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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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께서 피조계에 세우신 계명의 엄중함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피조물들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창조주의 두려우심을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된피조물들은 진심으로 창조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진실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래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신 십자가는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불안정한 피조물들을 완성시킵니다. 십자가를 통해 창조주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피조물들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창조의 핵심 과정입니다.